난 뭐지? 약간 이런 느낌이었나? 대한민국 팀이네요 1277억 어 무난한데? 주변에다 지동원있고 소니 이송용이랑 5212 김민재, 최철순 최철순이 있는게 좀 신기하긴 하네 이송력이면 차라리 그 17짜리 김태환 보강쓰는게 좀더빠르실것 같은데 그거 가고 그 다음에 무난 무난 어 그리고 손흥민이랑 지도원이랑 자리 바꾸시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어. 손흥민이 저런 느낌보다는 손흥민은 살짝 돌파를 해줘야돼 음. 지도원도 스트라이크 느낌 나쁘진 않은데 그래도 c m 으로 있는게 낫고 음. 그 다음에 유상철, 기동력뭐이런 나쁘지않고 이기재, 어, 잘 쓰셨고. 어, 이 정도면 나, 다 나쁘진 않은데? 어. 약간 센터백 짜리 여기에다가 윤석영을 놔둔다 하는 느낌도 한번 고려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, 홍명보. 홍명보 사실, 나쁘진 않은데, 속력이 너무 느려. 음. 홍명보 같은 경우는. 그래서 차라리 윤석영을 놔둬놓고, 여기에 윤석영 을놔둬고 김민재 여기 중앙에 SW 를 놔두는 그런 느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 차돌이랑 위치 바꿔줘가지고 석영이 아마 제가 알기로 왼발잡이하고 있어서 음. 차돌이랑 나중에 자리 바꿔주고 김민재 중앙. 그런 느낌으로 가면은 급여 좀 많이 아끼고 차라리 얼비나 엘비 애들 급여를 좀더 키워줄 수 있거든요. 윤석영이 제가 알기로 1 0분간 20인가 그래요. 음. 그렇게 했으면은. 이렇게 온게 괜찮았을 것 같은데 음. 그래도 팀 나쁘지 않네요. 이 정도면은 셀린데이시고 뭐이 정도면은 오시면될것 같고. 음.